언젠가는 알게 될까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의 이유 행복은 멀어져 가고 견딜 수 없는 아픔에 희망을 잃어가 모든 빛이 사라진 끝없는 어둠의 시간 언제일까 들판의 모든 꽃들이 소중했던 모든 삶이 찬란히 빛나는 날 그날까지 조금 까지 자유롭게 날수 있어. 절대로 포기하면 안돼. 한번 더 일어서봐. 우리의 작은요. 나긴 어둠 뚫고 반짝일 그 날까지 불꽃처럼 타올라 세상을 밝혀낼 테. 아침이 밝아와 언제일까 들판의 모든 꽃들이 소중했던 모든 삶이 찬란